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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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찬송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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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식을 두며 호불을 치고 아름다운 소문에 비파를 바울을 치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예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말씀을 드러났더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를게하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주소, 은단하며, 너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예 중에 다른 신을 주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였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백성이내 네 소리를 듣지가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울라하시지 않으하였으 아멘 함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 기다리네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찬천이 줌을 주네 봄비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아물의 마른 땅에 단믿를내리시들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전병 사태로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로부터 얼마지 않아서 성령께서 내려오신 날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날들을 개수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표신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벗어나 지금의 이 어려운 삶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맞음으로 극복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그런 일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정하신 시간까지 정하신 정도까지 온전하게 이루시옵소서 저희의 이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기까지 저희의 죄악들이 다 물러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비없는 것은 저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대속하사 특히 이 엄청난 진노들을 거두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인하여 모두가 다 회복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 단한 명만으로도 온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내세우는 저희 모두에게 자비로우실 것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울부짖음이 애국에 있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와도 같고 저희들의 연수가 헛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 저희로 하여금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그리하여 이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실 그큰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고 발람 앞에 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양과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시며 용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0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 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같은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그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르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며칠 만에 올라가셨지요? 40일 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한 열흘쯤 지나서, 성령님께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여러분, 40일 지나고 또 열흘 지나서, 50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올라가고 성령님은 내려오셨어요. 지금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귀신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원래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산수 문제를 하고 있는가, 내고 있는가, 왜 사흘이니, 뭐 사십이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한 기도 때문에 사실 그래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하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산수를 잘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 지났는지 이것을 잘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달라. 똑똑하게 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똑똑해지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우리날 계수함을 배워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날수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엉화가될수 있습니다. 형님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시계 못 보는 친구들 있죠 그죠 시계 못 보면은 제일 먼저 뭘 못해요 여러분 친구랑 압스프락 못해요 2시에 만나자 오늘 예배 마치고 2시에 만나자 했는데 2시가 몇 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 나는 4시에 가서 기다리면서 난 2시인데 하고 있으면 은 친구 못 만납니다 여러분 시간을 모르면은 날짜를 모르면은 며칠 지났는지 내가 몇 살인지 모르면은 제일 먼저 친구랑 만날 수도 없어요 놀 수도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엄마가 하면 된다 없습라고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여러분께 지금 뭘 가르쳐 줬냐면은 40 더하기 10은 얼마다? 50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 50이 지났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 더하기 10은 뭐라고요? 아니, 모르시는데 50이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바로 그때에 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약속한 날짜예요. 친구 만나듯이 약속한 날짜가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오시는 성령님이에요. 열흘 만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계산들을 잘 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17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성불이 준비됐네 Go to. Bye.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모세의 기도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오늘 읽은 시편 90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구절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바로 이말 뒤에 모세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강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했습니다. 인생이 길건 짧건 고생만 했다라는 소리겠지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쯤이면은 그의 나이가 약한 80을 넘길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국에서 살았을 그 횟수보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망명생활 횟수가 더 길어지는 바로 그러한 시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화살처럼 날아가는 게 인생인데 이제는 그 끝에 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지요. 지혜로운 마음을 나무의 열매처럼 결국 얻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이 기도문 속에는 강건하게 이어진 80평생의 종착지가 어디여야 하는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마음이란 곳에 우리 인생이 도착해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인생의 종착지가 가까울수록 사람은 그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겠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성령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 곧 성부의 가장 깊은 속을 헤아리는 분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모세의 이 기도,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처럼 자기도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도달하겠다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 지혜의 소용돌이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그 지혜의 호수에 빠지는 것이지요 과연 모세는 무사히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가운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배움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 하나님의 심장에 도달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날수를 계산한다라는 것, 이것은 간단한 말이죠. 몇년 살았는가를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는가 이것을 비교해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루를 계산하고 또그 하루가 얼마나 모여야지 한 달이 되고 또 얼마가 지나야지 한 해가 되는지를 계산해 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몇 바퀴쯤 돌아가는지를 따져 본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도달하겠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하실 때의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의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광명체란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을 가리키지요.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그 광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창조된 이 광명체들이 특별히 그 운행하고 있는 움직임과 그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말하기를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낸다 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천지의 운행 법칙 속에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에 대한 지식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애굽을 빠져나오던 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가 흔히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유월절에 속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했습니다. 언제가 첫 달이라고요? 6월절에 속한 바로 그 달.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를 7.7절이라 했습니다. 오순절로 지키라. 7.7.49. 오순 50. 예, 똑같은 말입니다. 오순절로 지키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또는 정한 날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라. 모에드. 모에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들을 개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희도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지요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달력을 만들 줄 알고 또이 날과 저 날을 구별하는 절기들을 정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펼치셔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아주 더 쉽지요 7.7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749일이 지난 날입니다 5순절은 6월절로부터 5순, 곧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 언제인지만 알면 다른 절개들은 국민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 7은 49입니다. 5순은 50입니다. 이것이 지겹고 재미없게 또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다른 것을 달라 뭐 다른 것을 가르쳐 달라 한 것도 아니라 이러한 날개수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날수들을 내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혜의 심장에 다다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오늘날 부활절이죠 부활절 교회력으로 따져서 춘분 후첫 번째 오는 보름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6월절 이후의첫 번째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런데 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거나 또는 그 6월절 그 다음날로부터 49일째가 되, 되면은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교회는 무슨 날로 지킵니까?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이라는 이 절기 사이에는 또 하나의 예, 절기가 하나 더 있죠. 예수 승천일. 지난주에 지나간 부활절로부터 세워서 40일째이고 성령 강림절로부터 열흘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계산, 날수 계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내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승천일이 성령 강림절에 좀더 가까이 위치한다는 라 것이지요. 부활절보다. 예수 승천일이 부활 후부터 40일. 그러나 오순절로부터는 열흘 뒤입니다. 어디에 가깝습니까? 성령 강림절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의 승천, 이것은 예수의 승천 이 사건은 부활보다는 오히려 성령 강림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무엇이 중한 디 이렇게 물었, 물었을 때에 어, 이게 성령 강림이요. 이게 더 중요한 게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란 뜻입니다 흔히 듣는 질문, 질문들이 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이나 이 땅에 머무셨는가 입니다 왜 하필 40일이냐 라는 질문이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왜 하필 3일인가 또. 이 땅에 계신 승천하기까지 왜 40일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사흘이라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활할 것인데 나사로처럼 나흘이 지나도 괜찮지요또 하루 만에 부활하면 어떻습니까. 진정 부활할 것이라면 만년이 지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의 길이라는 것은 그저 죽은 자에겐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사흘이라는 숫자 예수의 죽음을 관찰하고 있는 자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고 이땅 가운데 계셨는가? 이것은 승천하신 예수께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세고 있는 우리에게나 궁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수 계산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승천은 부활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40일이라는 이 기간이 그의 부활을 바라보고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그가 진정 다시 살아었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리어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은 아니지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성령을 이땅 가운데에 내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암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셔서 이, 땅 가오, 이 땅을 거,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임무 곧 부활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곧 자기가 부활해서 성령을 이땅 가운데 내려보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구원 역사를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날에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 가운데에 그 시간과 연한과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찰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즉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6월절로부터 49일 지나서 겨운에 심었던 그 보리가 처음으로 그 열매를 맺는 7 7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이근곡식이 되어서 머리를 숙이실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지요. 그냥 아무날 날 좋은 날 애국을 탈출시킨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무나 아무때나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봄철에 달이 환한 그 보름달 그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미리 정해 놓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구원이란. 우리가 종으로 타던 그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50일이 지나면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 다가옵니까? 50일이 지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날이 바로 샵워드 7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날에 밀농사의 첫 수확으로 제사를 지느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되지요 그날이 바로 샤부옷 7.7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절기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순서에 따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완성을 위해서, 이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이땅 가운데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하늘에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올라가셔서 성령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이땅 위에서 40일이나 걸리셨을까요? 대답은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가 익어서 추수하기까지 4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 인간의 생애를 나타내고 있는 이 40일 혹은 또는 40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한 인생의 길이만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온 생애의 기간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시는데 왜 40일이나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단번에 쓰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40일 걸립니까? 이 율법이 그만큼의 분량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한 생애를 다 바쳐야 할 만큼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인생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승천도 모르고 또 언제 승천하셨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또 한번 지나가는 주일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간단한 산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어떻게 완성되는지 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것들을 이루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저 역사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천지에 걸어놓으신 천지 만물들과 천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또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자 되게 하시며 구원에 가까운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는 23일인데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옛날에 목사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날짜 세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종탑이 있으면 시가 날리는 분도 목사님이셨고 종치고 또 여러분, 이번이 부활절입니다. 또 내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분이 목사였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늘 알려드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